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보금 23장을 보겠습니다 신학성경 누가 보금 23장 34절 우리 한절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 보금 23장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우리 한번더 같이 소리 조금 더 내어서 봉독할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지금 우리가 사순절 오늘 어, 다섯째 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마음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어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36장 말씀이었습니다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또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이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모든 면에서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새영새마음품 받을 수 있도록 새 부대를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제 주십니다 그래서 어, 이번 사순절 이 시전에는 고난주간까지 부활절까지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는 새 부대만 잘 준비하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함께 이새 어, 영과 새 마음 부음받을 부대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함께 일에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예년 같았으면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새 부대를 갖기 위해서 조금 더 깊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에 대신에 특별 취폐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부터 한 9시 40분까지 1시간 40분 동안 주님 말씀 앞에 머물고 새 영과 새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함께 우리 공동체적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동시에 우리 그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인들이 특별 집회만 참여할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기도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부산국제기도집에서 매일 오후 3시에서 4시 부르짖는 기도 영상이 유튜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어떤 곳이든지 그 유튜브 영상만 틀면 한 시간 같이 부르짖자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예배가 스트리밍 되는데 이것도 같이 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의 합한 주간 또는 한천 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새 마음을 구하는 시험이 되면 좋겠다 해서 다음 주간은 그것도 아울러 같이 좀 시행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기를 바라고 공동체적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의 새 영과 새 마음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장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입니다 오늘도 샬롬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나는 빵몇개 훔친 죄로 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해서 탈옥을 감행하던 끝에 19년까지 형이 늘어났는데 13년을 복역, 복역했을 때가석방이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네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장발장입니다 장발장 어, 그의 죄수번호는 24601이었습니다 그의 번호로 자기 이름은 잊어버린 채 지옥같은 감옥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가석방된 사람 장발장 그런데 그 장발장의 그 이름을 담고 있는 소설이 레 미제라블 네, 레 미제라블이죠 그 유명한 소설 레 미제라블 이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 그 제목의 뜻은 비참한 사람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비참한 사람들이다 아주 비참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소설을 읽어보면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비참한 사람들로 등장하는데 이 장발장은 누이와 조카 일곱 명이나 돌보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들을 먹이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빵몇 개를 훔친 죄로 3년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먹을 빵이 없어서 빵을 훔쳐야 되는 사람 얼마나 레미저라블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입니까? 또 그런가 하면 그 소설 안에는 공장의 직원이었지만 해고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몸을 파는 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여인과 그 여인이 낳은 꼬제트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그들 역시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 그런가 하면 이 꼬제트라고 하는 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의 돈을 등쳐먹었던 나쁜 어른들이 등장하는데 이들 역시 그 영혼이 다 죽어버린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을 읽어보면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중에 혁명이 일어나요 근데 혁명을 일으키는 젊은이들과 혁명을 막으려고 하는 이들과 치열한 시가진이 벌어지는데 곳곳에 도시 곳곳에 시체가 막 나뒹굴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그 도시의 현장과 같이 그 장면 도시 곳곳에 시체가 나뒹군다 그것 비참하게 이를 때 없지요 그런데 그 작품을 통해서 느끼는 정말 비참한 사람은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장발장 자신이고 그리고 장발장을 눈에 불을 켜고 집요하게 추적하던 경찰 자베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베르는 죄수들인 이범인들을 잡는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람은 공직자로서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왜 비참한 사람들 속에 포함될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는 자비와 사랑, 용서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들렌 이런 이름으로 바꿔 살죠. 장발장이. 그 사람을 어쨌든지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추적을 하는 뒤, 하는데 오로지 저 자만 감옥에 잡아 넣어야 된다는 그 생각만 있을 뿐 용서라고 하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마음이 죽어버린 정말 비참한 사람인 거죠 또그 속에서 장발장은 평생 이 자베르 경감에게 쫓겨다닙니다 이름과 신분을 바꾸고 사업가로 변신하고 또 어느 도시에서는 자순을 베풀고 하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쫓기고 있다. 불안, 두려움, 초조함, 항상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발장 역시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쫓기는 사람과 쫓는 사람, 죄 짓는 사람과 죄를 들추어내는 사람,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다른 이들과 섞이면서 전개되고 있는 작품이 레미 제라브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데 그 작품의 끄트머리에 가면 그 암흑같은 이야기 속에 한줄기 빛이 비치는 장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와 사랑이 나타나므로 이 소설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혁명이 일어났을 때 시민군들과 혁명군인 경찰 들 사이에는, 경찰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막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자베르는 혁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죠. 심지어 장발장에게 그를 죽이라 하는 귀에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평생을 괴롭혔던 자베르를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귀회를 갖게 되지만 장발장은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풀어서 살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고제트를 사랑하는 한 청년을 살기 위해 자베르가 막 애원할 때 자베르 또한 평생을 쫓아다녔던 장발장을 눈앞에서 용서하고 그를 풀어서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이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궁극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끌어안고 화해하는 것임을 그 작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사랑과 용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레 미제라블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 용서나 사랑 같은 걸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전 2000년이 훨씬 더 되는 한무라비 법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고대 바벨론의 문헌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이 한무라비 법전의 정신이 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겁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함부라비 법전이 가지고 있는 정의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오면서 이전 사람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이 선포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에게서 사람들은 그동안에 상상하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용서하는데 이런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런 이야기는 과거에는 들어볼 수 없었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잔인한 세상, 무자비한 세상, 갚아주는 세상, 받은 대로 갚아주는 세상 또 받는 것보다 몇 배나 더 갚아야 분이 풀리는 사람들의 성정을 고려해 볼때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는 충격으로 그렇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름 아닌 그분 자신이 용서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많은 말씀 중에 너희들의 죄를 내가 용서한다. 내가 씻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될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처절한 십자가 위에서 단 일곱 마디의 말씀, 소위 가상 7언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용서의 주제를 담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야말로 정말로 위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남기신 천마디의 간절한 기도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가장 다급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간을 위하여 가장 다급하고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죄사함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는 죄사함의 문제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한사코 예수님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기도를 성경에 보면 단한 번만 하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문을 살펴보면요. 이 말씀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여섯 시간 동안 내내 고통하시면서 반복하여 드린 기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왼손에 못이 박힐 때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른손에 그큰 창대 같은 못이 박힐 때 우리 주님은 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발목에 못이 박힐 바로 그 순간 주님은 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창자가 뒤틀리고 온몸에서 피가 역류하는 그 고통과 처절한 아픔에 절정해서 예수님은 또또 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기에 십자가에 달리셨을때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얼마든지 변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못 받고 있는 자들 향해 어떤 비난도 어떤 저주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모르오니 저들의 지연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순간순간마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응답받지 못했을까요? 놀랍게도 응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50일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예루살렘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그분이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었다라고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동성으로 아이고 아이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그 말씀 앞에 탄식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루에 3천 명씩이나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 돌아온 영혼들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기도는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과 관원들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분식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위해서도 이 기도를 하셨고, 스데반은 돌로 쳐죽인 사울을 위해서도 이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이셨기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날마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그들의 외모가 어떠하든 그들의 직업이 어떠하든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인간들은 다 동일한데 그들은 모두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죄사함 받지 못한 용서 받지 못한 죄인들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된 인간들의 소망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외아들을 낳고 천한 이 땅에 내려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천한 땅에서 몇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종처럼 우리를 섬기셔야 했습니까? 이 모두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사죄와 이 용서의 은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날들의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이 단지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한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는 불쌍히 깨달라고 기도하세요 십자가 보열로 더러운 죄를 씻어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해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들이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 받아 날마다 새 삶을 살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똑바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똑바로 살고 싶었는데 아, 또 망쳤어 정말 바로 살고 싶었는데 또 구겨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또 나올 수 있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허물을 사여달라고 하 하나님께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의 은혜로 그 사죄의 은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새날을 주셨습니다 어제같이 살지 말고 다시 살아보자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거룩하고 경건하고 동행하며 나와 동행하며 살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새날을 허락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던 탕자의 심정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왔는지는 우리 아버지 대신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절할 만큼 감사한 사실은 우리가 천하 없는 죄를 짓고 왔어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아버지 집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의 마음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늘 잘못된 선택만 하고 살았던 둘째 아들이 그 일생일 대딱한번 잘한 선택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맞아 죽더라도 아버지께로 가자 바로 그 순간이 그 일생일 대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적인 구절 중 하나는 돌아온 탕자를 맞아들이는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돌아온 아들 향해 아버지는 꽃이 꽃이 캐묻거나 덜벗거나 꾸짖거나 어떤 말로도 쏘아붙이지 않으셨어요 아들이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는 소리도 감당이 안될 정도로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면 당연히 아버지는 오냐 이제 네 잘못을 깨달았느냐 이제 권장 열대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영영 동문서답 같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보음 15장 22절과 24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자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 전부터 이미 용서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 덕분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를 구하신 기도를 들리신 이유는 우리들의 죄를 없었던 것으로 그냥 덮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진짜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용서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하루도 살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과 우리의 죄를 맞바꾸시는 방법을 선택하시고 당신의 생명과 우리의 죄를 맞바꾸실 그때 십자가의 그때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간절히 간절히 올려드렸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 기도의 은총이 이 사제의 은총이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놀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놀란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랑, 이런 은혜 받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라고 하시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용서의 십자가.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스데반이진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울이 예수님 만났고 사도 바울이 세워진 겁니다. 스데반이그 용서의 십자가를 짐으로 사울이 바울 된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의 용서를 받았다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자문에 보면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네, 여러분 사실이죠 아무리 돈 많고 부여하면 뭐 합니까? 싸우고, 다투고, 재판하고 그러면 그게 지옥이죠. 마른 떡한 조각만 가지고도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다툼과 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원망을 피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조금씩 잊혀집니다 흐려집니다 처음에는 뭐 죽일 것 같이 흥분되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좀 가라앉아서 용서도 되고 잊혀지기도 하고 미움도 가라앉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지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도저히 그 스트레스 때문에 도저히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세월이 흘려도 용서가 되지 않는 일이 사람에게는 한두 건씩은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한두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있게 마련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나에게 지은 사람 있지요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덮으려고 해도 덮어지지 않아 우리는 그쯤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마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고 나를 얼마나 억울하게 했던 일인지 하나님도 다 아시니까 내가 그를 잊지 못하고 용서 못하는 것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실 거야 그런 생각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야그 사람의 죄는 용서 안 해도 돼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냐? 내 역정을 들어주실 거라는 생각을 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님은 아주 매정하십니다. 아주 매정하십니다. 그 사람 용서하라. 그 사람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고. 얼마나 매정한지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매정합니까? 하이님 말씀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섭섭하죠?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내가 정말 억울한데 내편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똑같이 직급을 하시는 것입니까 너무 섭섭하기도 해요 억울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매정하시게까지 그를 용서하라고 라 말씀하시는 까닭은 그 사람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용서 못할 만한 죄일 수 있지만 그 용서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벌도 받지만 너도 고통을 지금 당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풀어라 심판은 내가 한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므로 사실은 이 말씀이 섭섭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 속에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의 독을 뽑아주시려고 그것 안고 살면 내가 상하고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니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 깊이 박혀있는 그 독과 화를 뽑아버리고 자유하라 자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 편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편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나로 참된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들이 바로 거기서 막혀버리니까 거기서 빠. 쓰어져 버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라 용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서수연 집사님의 그 간정 아주 짧은 간정이었지만 참 은혜스러웠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고서는 자신도 모르게 그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 화가 되어서 용서와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불면증에 시달렸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북 목사님까지 찾아가서 기도도 받았지만,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와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만지시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한순간에 머리 한대딱 얻어맞은 것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풀어져 버리는 그 간정을 저는 듣고 아 그래 하나님 임재 속에서 예배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저렇게 풀리지 않았던 문제도 풀어지는구나 아멘. 그 집사님의 간정을 통해서 새삼 깨닫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더 사모해야 합니다 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은혜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면 우리에게 어떤 허물과 죄를 지었던 사람의 죄와 허물도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하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 서집사님 요즘 살아오면서 제일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게 천국의 경험이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사람 누구 없습니까? 아직까지 용서가 안 돼서 풀지 못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없으세요? 그 사람 용서하라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 기도를 드리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 때문에 눈물로 탄식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를 드리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면서 갇혀 있었던 그 미움의 감옥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기도를 할 때, 용서의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마음의 감옥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저주같은 미움의 굴레가 벗겨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용서의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왜 미제라블 비참한 사람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움의 감옥에 갇혀서 원망의 감옥에 갇혀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썸뿌리 속에 갇혀서 비참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렘미자라블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자의 평안, 기쁨, 감사, 사랑의 위로가 속끝을 오르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삶을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중요한 비결은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사죄의 기쁨과 용서의 기쁨들이 계속해서 속구쳐 올라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용서받았던 우리에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하시며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하시는 주의 음성에 반응하며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의지적 반응을 말씀 앞에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기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하시는 주의 음성에 하나님 반응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꼭주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생명을 열린 용서의 십자가로 오늘 우리 가슴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충성하고 기도하셨기에 오늘 우리의 재상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용서하 사랑을 날마다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할 십자가 하나님 용서의 십자가에 들면 서로 용서하라 매정하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도 내 애들 용서해 주지 않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살리시고 구하시려고우리 마음의 삶에 입이밖혀 있는 덕관을 뽑아내어서 자유케 하시려고 오늘 우리도 이기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에 아름합니다 순종합니다 아멘 아멘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비참한 사람 레미제라블이 되지 않고 진짜 죄사안 받은 사형 얻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아래서 용서 받았던 분에게 아버지 저들을 수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서로 용서한 살아서 취영승의 하나님 하나하며 순종하며 나갑니다 아 주님 십자가에 우임은혜가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가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저희 할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순들 기간 동안에 새 부대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용서의 십자가 질므로 제가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번더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위험의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원망의 풍부에 갇혀서, 하나님 평생 비참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 그은십자가에서 화가 되고, 복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인사하라. 이 십자가를 쳐라. 이 십자가를 라이 영생 의 십자가를 쳐라. 스대반도 졌고, 아들도 지었고, 어 지었고, 이 십자가로 말려가, 네가 살게 되리라 네가 살게 되리라 네가 회복하게 되리라 네가 회복하게 되리라 이심정으로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더 살아납니다 우리가 더온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온전 주님 앞에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되어 나아야 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새영마고새 마음 받고 검사는 마음이 즐거운 마음이 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 이 십자가 집으로 말며 마 제가 이번 특별한 사슬을 기간 동안에 세부적으 준비하며 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내로 이 용서의 십자가를 그뜰히 질수 있도록 하나님 은세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세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세 주시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었어야 할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신 용서의 십자가를 오늘 우리 가슴으로 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기에 우리가 죄삼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와 용서하시는 사랑을 날마다 받고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매정하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보호하시려고 우리 마음과 삶에 깊이 박혀있는 그 독과 화를 뽑아내어서 자유케 하시려고 오늘 우리도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오늘 주시는 주의 음성에 반응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비참한 사람, 레 미제라블로 살지 않고, 진짜 죄사함 받은 자유함을 얻은 사죄 은청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고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내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십의 일조와 여러 흥검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시냇 가에 심은 나무 같은 마르지 않는 은혜로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족의 평안함과 일터의 모자람 없는 풍성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